오늘 가을마켓 사회를 진행한 학기는 3억회 막매입니다. 청년 국가장 진삼빈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벌써 오늘 가을마켓가 5번째를 맞았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아마 저는 아마 대운동성당의 무재성 정도 되었을까 생각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선판 때 기억나시나요? 어, 그때, 이렇게, 사회 보는 <웃음> 젊고 또 이렇게 예쁜 청년들이 여기 머리에다가 막 아가, 파와 이고와서 이렇게, 이렇게 막 사회를 보고 했는데, 그래서 저도 기대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을바퀴를 또 이렇게 예쁘고 깜찍하게 한번 진행을 해볼까 이렇게 했는데, 역시나 저는 혼자입니다. 네, 하지만 저희 선배님이신, 어, 윤도현의먹을래서 또유일열의 스케치북처럼 오늘 저와 함께 저의 달.. 다... 어, 왜렇지 <웃음> 저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이 가을 목빛, 가을 밤 달빛처럼 달콤한 이 목소리로 오늘이 시간을 여기 계신 신자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특히 오늘은 또 저희 사목회에서 신자분들을 위해서 또 특별한 선물들도 많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간중간에, 어, 여러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조금씩 마련해 보았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가을 마힐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성당을 대표하는 일곱 단체의 손과대와 함께 오늘 이 다섯 번째 가을 마힐을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작하기 에 앞서, 어, 저의 허전한 이 옆자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저희 본당을 넘어 뛰어넘고 또 교부에서 BTS 있기를 또 지워 삼키고 있는 저희 대흥동의 최고 도마, 그리고 최고 미남, PJH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에 박수 형님, 저도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BTS <웃음> 아닙니다. PJH입니다, 여러분들. <웃음> 먼저 함께 네. 혹시 이 자리 오늘 노래 부르시는 분 말고 그냥 순수하게 이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 만은손들어주세요 오늘. 네. 네. 여러분들의 우리 보당선반대들의 그들만의 장치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하게 시켜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전에 음, 이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주도에서 한국 청년대회라고 하는 큰 축제가 뭐 있었어요 그때 마지막 해방 축제 때에 한국에는 16개 교구의 모든 청년들이 노래를 준비해서 선거 발표회를 하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서를 그 청년들이 노래를 준비하는 것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한 3, 4개월 정도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모든 교구에서 제주도까지 가서 공연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대전교구 순서가 16번째가 되었습니다 노래를 너무 잘한다고 클라이막스 마지막에요 근데 순서가 진행되는데 밤 10시부터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되고 진행이 되고 해서 맨 마지막 자리는 새벽 3시에 발표가 되고 <웃음> 12시가 되면서부터 노래를 부른 팀은 다 집으로 갔습니다. 부르고 가고, 부르고 가고. 나중에 예전 병고는 예전 병고만 남아서. <웃음>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하고, 발표하면서 많은 청년들 앞에서 상했다 그렇게 멋지게 준비를 했는데, 결국엔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봤는데, 왜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마지막까지 남아서 함께 마지막까지 준비했던 그 팀이 외롭지 않도록 모두가 다 함께 끝까지 모여서 박수를 쳐주고 우리 본당의 자취가 될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기도는 주님 우리 대흥동 성당이 여러분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라고 다 같이 답수하시는 걸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우리 대운동 성당 공동체가,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죄송한 시간 되십시오. 역시, 피제이에 오지셨던 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배워야 될것 같은데요. 제가 저희 본방에서 에 j a 있으신 분이 다음, 김지영 씨는바 다음, 세 번째로 잘생긴 미나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른 계획도 한다고 해서 오늘 미용실 가서 파마도 하고, 샵 가서 관리를 좀 하고 왔는데, 오늘 좀 연예인들 좀 달랐다고 하는데, 혹시 저 닮은 연예인이 누구일까요? 그한번 손님들, 과고한 번, 예. 유, 유석 예. 네. 어, 네. 네? 네, 없어요. 또, 혹시 만져보고 요 태양님, 이렇게, 뭐, 이공 아, 네. 수박도 오 아, 네. 맞아 여러분들은 꼭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공유와 함께하는 가을 마트를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한 매일 오후 10시 조이밤 아쉽네요. 공유 같은 거 좋아요.